오늘은 공 거금도 적대봉 트레킹을 왔습니다. 공 거금도는요 큰 금맥이 있어 거금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금대 서서 있는 적대봉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고래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섬의 서서 산림에서 도요 거운 군에서는 한양산 다음으로 넓은 적대봉은 평평하지만 상대와 달리 점만 매우 뛰어난 산입니다. 정상이 서면 서쪽으로 반도 남쪽으로 거문도, 동쪽으로 요소 일원의 바다와 선들이 한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요 날씨가 좋으면 멀리 제주도가 보인다 할 정도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요 적대봉 정상에는 조선시대 때애제의 침입 등 비상사태를 전달해 주던 지름 7m의 큰 봉수대가 서 있습니다 저 앞에 확장 공사 중인 동정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적대봉 정상까지는요, 계속 오르막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요 옷들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도 끝자락까지 예, 경사길 올라오면요 이제 숲길 진정루가 나타납니다. 시작부터서요 예, 걷게 되는 길하게 예, 지그재그 경사길 <웃음> 오르길입니다. 한 30분 동안은 계속 지그재그 경사길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약간의 음성길이 좀 나왔거든요. <놀람> 서사나무가 카면을 두고 있는 구역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서어나무라고 또 구분하네요. 능선 전망대 올라서면요 하도해의 성과 어우러진 푸른 바다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대 봉정장 700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다악 트윙 능승길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리 나비같은 혼연 마을이 지금 돌고있습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 와 지금 풍경이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적한 돌 무더기가 요 매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네, 메바이입니다. 네, 적대봉은 요봉화의 네, 대를 돌로 쌓아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는 요 네, 제주도까지 보 정도로 도망이 뛰어나다는 지경학적 특성 때문에 요조선시대때 예전의 침묵 등 비장사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봉수를 붙이 났다니다공화단 안에가 또 정각이 하나 있고요, 아래가 또 이렇게 큰 적대 보이하는 정상들이 아주 따 있습니다. 마당 목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올망졸망한 섬들 가요 아름다운 푸른 적들 바다가 펼쳐지는 풍경이 정말 아주 장관입니다. 이제 마당목재로 내려갑니다 마당처럼 넓게 펼쳐졌다는 마당목재에 도착했습니다 서촌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디드랑 적대봉인데요 걸어왔던 등산길이 아주 하나하나 도렷하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져요 바다가 샤 선이가 저만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만이 전 돌탑봉이 왔습니다. 최들 가야할 암눈 구간이 지금 또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기나긴 들을요 조망할 수 있는 풍한 풍광에 네, 정말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산행길입니다. 아래 탄암눈길 시작입니다. i 입니다안랑 이제 길아니다 아 지금 기차바를 가는데요, 진짜 아주 그림 같습니다. 안전 기차놀이 하고 있네요. 추락 주의또한 마리 서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대 구간에서 뒤돌아보니까요, 점점 지났던 기차바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낙염이 많으니까요, 하사한 길을 그렇게 이끌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 적대봉은 요해발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지만 적대봉 정상에서 한산길은 대부분 우거진 숲이 없어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고요 바위 구간과 너덜 지대가 많아 호락호락한 산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한포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아기자기한 섬들을 좋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이 탄생이 되돌아나오는 힐링의 흐름길입니다